This famous a i l n t 여기, h a t o a i t a n h h e 오늘 어, 비가 안 오면은 야시장을 가고. 야. 아 일단 우산은 들고 나가야겠구나. 아, 우산 다 들고 가야 돼. 우산 네 개밖에 없어? 작은 뭐, 거는. 아 아니구나. 뭐야? 어, 아닌데 네 개인데 하나 없지? 내가 들고 있어. 아 뭐야 이게? 그네 개잖아. 야얘 뭐야? 하나, 둘, 세, 넷, 다섯. 이거 아니야 우산. 아그 우산 아니야? 네 개야? 어 왜? 아니 근데 어제 다섯 개였잖냐? 아요아 예. 어, <웃음> 1층에서 오늘 해야 되는 거 하나 했어요 가면가가정라는거 아, 로아 가면 음. 아. 아. 아무도 안늘려주냐 왜? 진짜. 너무 당황해서 내가 멈췄어 개 웃겨 김수영 표수 된게 너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 끼는데 아, 아, 위기가 아이어 아, 옷웃겨간지 와. 덩 와. 잘잘 있어. 들어가서 아파. 오늘 아, 싸면. 씨발 <웃음> 왜집가아이 자식 알았어? 이 <웃음> 자식 알았어? <웃음> <나왔어. 웃음> 그만. 우리 그만. 그만. 그만. 그 그만. 그만. 그 지금 이번 내가 제일 건드니다 건드림 받는다. 나 오늘 좀 무서우신 것 같은데요. <웃음> 소현 씨. 건드림 <웃음> 받지 집니다. 다갈 거야. 먹고 싶어. 당근 한 장미수. 내가 먹는 적은 아니고 나눠주는. <웃음> 누구 주게? 나는 <웃음> 소현이 먹어야지소연이 친구가 되었다. 드디어. 드디어 친구가 되었다. 드디어 소현이의 친구가 되었다아 되었다. 아, 그런 거야? 저녁 오늘 맥도날드 먹자 그랬어요, 아까. 에? 싫어요? 안 좋아. 소현이는 좋아했는데. 사실 아닌데. 야식이라고? 야식이라고? <웃음> 아, 오늘 버스카드 충전해야 되는구나. 헐 마이밍 얘기해라. 손아. 손아. 손아. 어? 흔한. 흔한. 흔한. <웃음> 야. 왜? 그래. 1 9 0이안나 그냥 내, 내 용돈도 쓸, 쓸래, 너. 아니, 저거는 귀여워서 소장할 어. 가치가 있다. 아 이거 언니나 이거 싫어. 나, 나는 썼어. 응, 다 썼다. 교통사고 상한걸 해주세요. 아, 이거 우디가 없어서 버즈 샀어요. 버즈는 음, 세컨인데. 그래? 바람 불어서. 아무튼 버즈 샀어요. 귀여워요. 귀여워. 만 샀어요. 귀여워요 지금 여섯 시지 맞아? 한국 여섯 시. 여섯 시 넘었구나. 응가 분유는 이제 아저씨야. 아저씨. 분유는 이제 아저씨야. 문양이가 사진 찍고 있어. 동영상이겠지. 아, 어, 어, 동영상. 산 삼레차 열차 왕상산. 아 그치. 얘네도 이때 하교하는구나 지금은 5시 50분 그거 뭐 어디로 가는데? 5번 출구에서 거기서 네 어떻게 가죠? 지금은 망고빙수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, 수민이가 길을 찾고 있어요. 아, 맞아. 여기 어디냐면, 융캉제. 융캉제. 진짜 맛있겠다. 이런 걸 맨날 먹고 싶다. 평소에 빵 좋아하지도 않지만, 꼭 저런 걸 보면 먹고 싶어. 저긴가? 망고 빙수집 네어 <목소리도> <공간은 많이 목소리도> 아, 잠깐만 나 화장실에 갔다 올게 <웃음> <맞죠, 저래? 웃음> 나화말 화장실에 갔다 올게 네 <웃음> 그냄새까지 이따 치즈 놓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지 그런 냄새가 아니고 뭔가 화장실을 배우고 있는 거 같아 화장실이 고장이 난다 진짜, 진짜, 진짜 화장실 냄새 아니야? 약간 화장실 냄새 느낌이지 않냐? 그 화장실 나고 싶다며 못 가는 거지 숟가락 음. 두개 정도야? 어? 뭐야? 뭐라 그래? 스푼. 들고서 우거런 어, 아. 해. 우거, 우거런 거? 우거런. 오거런 <웃음> 아, 그런 거였어? 개맛, 야. 진짜 개맛. 먹어 맛있네. 맛있다. 얘는 뭐야? 스윙. 내가 먹을게, 뭐 아니에요? 수이야수이야 네, 요 양만 뭔말하지 아, 뭐 알겠어. 양 여기 딸기가 시럽이 그양 맛이 안 나. 왜? 그래? 응, 응, 응. 진짜, 진짜 딸기 맛 나. 응, 응, 응. 맛있어. 응. 응. 맛있네요. 우리 연이 어때요? <웃음> 맛있어요 아빠. 이렇게 똑같이 요 역시 모전 자전이라고. 자가 <웃음> 돼야 나도남자 우리. 아 자식 자식 할때자그 자식. 그냥 자 아들 자 아들 자야, <웃음> <여시 없네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리. 열심히 먹네. 맛있어. 우리들 막 열심히. 진짜 맛있어. 진신 신나는 거는 뭐야? 응. 한국에도 이런 빙수의 맛을 있고 한국에서. 이거 2 5 0 0 얼마인 거지? 만원안 하는 거네. 응. 괜찮네. 생각보다 싸네. 우리 엄마 뭐 하지? 하고 날수 아. 응. 있어. 가족이 아이. 너네 어머니가 가시겠어. 우리 엄마 아빠는 비즈니스. 따로따로 서로 따로, 곱자게 따로 해 줘야 정나해 하지 않을까? 절전지 따로따로 하더라 옆에 있는데 <웃음> <그치>? 아빠한테 걸어라난 <번호가, 웃음> 연락하는 아빠는, 줄 알았네 아빠가 공룡이호 후보를 봤는데 아, 네. 어 웬일이야 이러고 와서. <웃음> <맞아. 웃음> 너무 귀여웠어 뭐..뭐 하길래 안 봤지? 너는 어머니가 너 귀찮아 하는 거야? 나 어제도 연락 안 했는데? 네, 아빠한테 그 해줘야지 우리 엄마는 내가 아, 아니 깜짝 놀랄게 뭐 해? 웬일이야 이러고? 무슨, 아, 무슨 일? 무슨 일인 줄 일이야? 알고? <웃음> 뭐라고? 디저트 먹으러 왔어 이게 딸기 빙수고 얜 망고 빙수야 CNN은 엄마. 어때? 어디냐? 지금 빙수 먹으러 왔어 어? 안녕,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뭐밖에 안먹나 안녕하세요. 야뭔 재기 묻지가 뭐? 빙수 먹었잖아. 깨우, 근데 비가 와서 앞머리 아 빙수 먹고 있어. 아나 금요일에 갈때 양배추 좀 달아놔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제. 빙수 먹고 있다고. 야시장에서 어 아, 빙수. 물, 엄마가 사다가 가려. 그러니까 먹어. 그렇다며 여기는 가을 날씨야. 음. 게잘다 아아 사진 빨리 보내 엄마한테 오늘 사진 찍은 게 없어 내가 예쁜데? 왜? 아 어, 오늘 아니, 집에 있었어 음. 왜? 가안가 아. 나도 보여줄 안녕 <웃음> <웃음> 노, 어 수연이야 수연이 예쁜 수연이 예쁜 수연이 노래 잘하는 야, 소연이, 그래. 소연이. 수빈이 어. 애기같은 소현이 네. 안녕하세여 아, 아 근데 얘는 <웃음> 우리랑 찍은거 포장 어. 안해놔 어 맞아 그래서 소현이랑 또... 찍은거 말해 어. 그래. 어. 아니 근데 어, 나 이제 너랑 찍은거 안해놔 짜증나 아무튼 신분이 났다 그랬어 소현이한나 너랑 찍은거 생각해보니까 안할래 이제 어. 내 생각도 그런거 같아 소현이 절대 너랑 찍은거 안 해. 래현이까 그러니까. 너와 응. 나의 우정이 거기까지 있는걸로 <웃음> <해가지고. 웃음> 낫지? <웃음> 내가 이금프에다가 딸기맛 어 뭐라고? <웃음> 파다가나 나도... 뭐? 통과 같어 <웃음> <웃음> 하고 있었는데 얘 숟가락에 딸기를 줬다, 저공 줬다 <웃음> 야이 딸기, 했다, 딸기 생겼어 <웃음> 오늘 집에 가서 돌려보자 맥주나 <웃음> <웃음> 아드가 아, 밥이에요? 네, 웹조 아까 아맥드 야식 아니야 에 싫어요? 그런걸로 대안 맥도날드가 어떻게 바를지? 에스드 햄버거 말고 다른 거 있나? 맞아 햄버거 말고 딴거 있나? 안 먹어 이, 안 이거 요 햄버거 치킨? 그러면 되지 중국어로 화이팅 나와요 거기가 약간 시그니처 메뉴 있잖아 한국 나라마다 밥떡어 맥도날드그롯리 우리나라만 밥이 주식이지 롯데리아가그 어, <웃음> 밥에 불복이 있는 거맛있는롯데리아은 그거 맛있는데? 없어졌어 없어졌어? 롯데리안는 어. 어, 어. 원래 맛있는 것만 없어맞 진짜 어. 맛있어 대중 나에 진짜 맥 딜리버리 그런 거 있을까? 어, 돼 어, 돼? 맥 딜리버리 타이완 아, 맥 딜리버리 개녀라고 이렇게 야식만다맥 딜리버리 시켜주자 할거잖아난 <웃음> <짧았잖아. 웃음> <웃음> 그래 아, 골고루 너무 많아서 그거는 우리나라 음식이니까요 홍보가 이상한 햄가거 같고 뭐 있어? 뭐있어였어 봐봐 195랑 김맥 더블치즈버거, 더블포터파운드 치즈버거 상하이도 있대 상하이도? 그래 상하이가 어디 맛있나? 상하이랑다1 9밖에안 먹었어 근데 상하이가 상하이를안 써있대 매콤치킨버거로 써있대 그래? 호연이 먹을만한 치킨 세트도 있는 거 봐봐. 어, 치킨도 좋아해요. 있어. 좋아요. 치킨은 막 이렇게 뜬다? 파파이스처럼 뼈 있는 거. 뼈 있는 거? 뼈 없는 것도 있고. 뼈 있는 거 맛있어. 뼈 없는 거. 어, 뼈 없는 거. 뼈 있는 거. 룰 뭐야? 룰 뭐야? 룰은 뼈 없는, <거. 목소리> <목소리> <또 뭐야? 목소리> <목소리> 없는 게있는지 모르겠어. <목소리> 그림상으로는. 뼈, 뼈 있는 게 맛있어. 아니거뼈 <목소리> 있는 게 맛있긴 한데. <목소리> 오늘 눈썹이 가지런 하시네요 세상에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저래?